살인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게 만들어야 됩니다. 이번에는 절대로 부상으로 안 보니 그래도 실패하노. 사 사람. 내가 어떤 신종을 여기까지 왔는지 당신은 몰라. 사라지는 것본 사람은요? 기억하지 마. 니가 인류의 구원자라도 된것같아